입안에 음식 잔뜩 넣고 말하는 사람 싫더라. 어, 그리고 도서관을 독서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싫어. 또, <웃음> 스티로폼 비비면서 장난하는 사람 있지. 찍찍찍찍찍찍찍 어우, 난그 소리가 제일 싫어. 좋았어, 엘리. 바로 그거야. 그래, 나도 할수 있어. 오늘 출근하면 깨끗하게 내보내야지. 그래야지. 응? 미리 준비해놓자. <웃음> 아. 독서관, 독서관, 독서관. 독서관.